신영지회 운정신도시 공고가 드디어 등록이 아, 됐습니다 네. 네. 남기영 대표님과 함께 옵션은 어떤 걸 하시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믿는다! 오늘 우리 분야 관련된 옵션 최대한 번 알아보시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정해 준 단지가 네네! <웃음> 은정신도시 신용시일인데 어, 네, 네. 이번에도 음. 다양한 옵션을 그렇죠. 건설사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1300분 정도 이번에 투표하셨던 거죠? 맞아요 어, 맞아요 네. 지금 일단은 옵션 관련 우리가 저번에 네. 그 모델하우스에 나오는 모집 공고에 네. 들어가 있는 그 옵션에 관련된 걸로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나 영상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음, 있어서 그쵸. 이제는 사실 우리가 금액적인 부분 이야기를안 하니까 네네. 어, 여기 있는 어떤 그 어, 건설사에 제공한 홈페이지 나와 있는 레이아웃이나 이넷 이미지를 보고 어떤 결정하는 방법으로 좀 해보자. 네네. 네. 뭐 기능적인거나 심리적인거나 이런 것도 두 네. 가지로 좀 생각해서 네네 <웃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일단 평면을 좀 보죠, 대표. 네, 평면 좀 보세요. 평면은 제가 보기에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일단 음. 포베이고요. 네네. 그리고 아쉽다면은 알파룸이 없다는 건데, 네. 음 그래도 음. 이런 드레스룸도 크고, 음. 이런저런 공간을 보면은 84치고는 음.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 좀 약간 우리 박 대표님과 생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요새는 사실 포베이 기준, 이거 지금 네. 대부분 다 포베이잖아요. 많이 나오니까. 포베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면이 그렇게 좋을까? 아,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포배인 건 좋지만 포배 어, 4배 치고는 네, 조금 네. 아쉬운 게 네.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네. 저희가 이제 부라고 평균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 네, 네. 자, 이편 있다는 얘기죠. <웃음> 커퓨스니까커밍스 아, 네. 하고 이제 네. 여기서 옵션이라고 이야기 좀 네네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 중문 중문부터 어. 이제 현관 중문을 개인적으로 설치하는게 좋지 않을까 네네. 물론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 고민해봐야 되지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침실 1 일부분에 여기 있는 붙박이장 이것도 네. 이제 붙박이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붙박이장 붙박이장은 원래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기본으로 <웃음> 기본 2세대인데 지금 네. 옵션을 했는데. 아, 예. 아, 좀 맛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나. 아, 예. 네. 뭐,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주방. 주방에서 음. 이렇게 색깔마다 좀 구분이 달라요. 네네. 노란색은 등이고, 네네. 점선은 뭔가 네. 이제 옵션이 있다. 아, 예.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아, 모르실까봐. 뭐? 아, 그래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냥 빨리 할까요? <웃음> 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네네. 주방에서 보면 유상 옵션으로 미니바라고 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은 네.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여기다 미니바를 어디다 넣어 준다는 얘긴데. 우리가 VR 찾아볼 때 미니바가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도잘못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이게 무슨 아이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미니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의 이 형태의 요 이, 아일랜드 이 꺾여서 나오는 이걸 미니바라고 하는 건지. 뭐잘 모르겠어요 진짜 뭐 모르겠어요 만약 이게 아니라고 네. 하면 기본형에 대한 게 나오고 옵션 형태로 해서 만약 이 레아웃이 이게 아니고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상 옵션으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음... 뭐 레아웃도 똑같은데 지금 미니바라고 하니까 뭐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 간접등 그죠? 그 다음에 라인등 간접 직부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런 부분들 그죠? 야 이거 대표님 아... 방송 보고 아, 예.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영향력이 또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아... <웃음> 그글는안았겠지만뭐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아, 예. 있지만 그쵸, 그쵸.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그렇죠. 음, 예. 선택지를 주는 거니까. 어, 선택지를 주는 거니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간접등 하고 오무 천장으로만 선택할 수도 있고 네네. 얘도 같이 직부등도 선택할 수도 음...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 보면 간접 이 천장에 간접을 넣겠다는 얘기고 여기도 이제 뭐 주방 쪽에 뭐 상부장 하부쪽에 간접을 넣겠다 또는 뭐 상부장에다가 뭐 매입을 해서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거 음... 좋은 거 같고 저는 조명 같은 경우는 금액을 뭐 안볼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좀 무도 중 음. 형태로 해서 좀 선택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빛이 영향을 미치나 아,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빛에 대한 느낌이 공간을 어떤 느낌으로 보여주는게 되게 크거든요 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다용도실 있잖아요 본주방 옆에 다용도실 보면 여기에 클린케어룸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세탁볼 그 세탁볼. 네. 어, 세탁볼 하나 집어넣는 게 옵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네요 에을 빨래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여기 야, 이제 장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 게 한데. 이것도 옵션이네요 옛날에 근데 사실은 요정도로 옵션을 해도 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어... 대부분 세탁볼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요. 로세는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쓸데 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저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거도고 싶어 하면 이. 오, 음, 아또 그럴 수도 문제가 있겠네요 있잖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먼지만 어, 쌓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음. 먼지가 쌓인다고? 아니요 <웃음> 위에 안 쓰게 되면 어, 선택적으로 절갈 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안방을 보면 여기 하, 화장대 파우더룸 음. 유상이고 요 드레스룸도 다 유상이다 아, 요새는 진짜 뭐 건설사에서 대부분 다 유상 옵션으로 다 빼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될것같아 뭐냐면 유상 옵션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옛날에 다 기본으로 줬는데 유상으로 다 빠져버렸어 그러면 음, 그렇죠. 일단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유상 옵션으로 해서 이거 이돈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옵션 선택할 때 금액 빠지는 거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이걸로 인테어 할래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요 음,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과연 그게 건설사한테 이 득이 될까 음... 근데 그것도 또 약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같은 걸하면 아, <웃음> 워딩이 너무 세요 <쎄요. 웃음>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이런 거좀할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옵션 선택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뭐 예를 들어 효과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네, 또 네. 발코니를 막 확장을 못하게 한다든지 음... 중독은 수도 안하게 못하게 한다든지 페널티를 주는 경우도 아, 그러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막 그렇게 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못하고 음... 무조건 옵션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구도를 짜놓고 하는 것 자체의 형태도 좀 개선 돼야 되지 않을까 음... 기업이라는 게 이익을 위해 일하는 시대. 그만해! 아무튼. 너무 잘 들었다. 오반대다 들, 다, 다, 다 아, 걸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요 정도에서 옵션은, 네. 뭐, 요 정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네. 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음, 이제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정해지셨겠죠? 음, 네. 정해졌겠죠? 네네. <웃음> 대표님 채널에 영상이 음. 하나 있습니다 음. 옵션을 어느 어떤 기존으로 선택하면 되는지 기능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나눠서 음. 대표님 설명해주셨으니까 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네. 아니 그러면 발코니 확장 금액은 뭐 아, 여기, 여기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3천만 원이 넘어요 3천만 원 보통은 발코니 확장비가 적고 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옵션이? 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아. 거의 포함되어 이 있는 걸로 자, 발코니 확장비랑 아. 옵션비랑, 음. 옵션비랑 다 하셔야 실질적인 구매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네.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모델하우스 투어도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